랄랄랄랄랄랄랄랄랄 나도 엄마예요. <웃음> 오늘요, 그, 어, 부추 장떡, 기게 하려고요. 부추 장떡이 항암 효과에 좋다네요. 이게 25장 정도 되는데요. 이 부추는, 200g이에요. 좀 잘게 썰어줘야 돼. 아, 나도 오메가요, 어, 여러분들도 다 좋다. 그러니까, 우리도 기분이 좋네요. 그리 저도 나도 오메가 좀 부드러운 것 같아요. 홍고추 다섯 개 씨를 털고 쓰려야 되는데 그냥 쓰는 거지. 너무 흔들리네 응. 왜 흔들려? 아, 엄마 마음이 흔들리니까 흔들리지. 내 마음이 왜 흔들려. 나는 마음이 안 흔들려. 그 구탱이 산 흔들려야 마. 다 아, 썰어서 썰는 거는 여기에는요 된장을한 한 큰술 넣어야 돼요 한 숟가락 된장 우리 된장은요 이게 안 짜거든요 근데 어, 된장이 짜면은 간을 박가면서 넣어야 돼요 너무 많이 넣으면 또 짜면 안 되니까 부침개로 짜면 안 되잖아 부침개 된장 넣어요? 이거? 어. 이건 장떡이니까 어. 그래서 장떡이야 계란 하나 넣고 마늘 한, 수, 한 큰술 넣고 여기를 마늘도 넣어 깨도 한 숟가락 넣고 후추도 좀 넣어주고 참기름도 좀 넣어주고 밀가루 한 컵. 물은 이제 조정해가면서 맞치면 돼요. 아유, 바람이나 어디 때로 와, 갔다 와야겠다. 가면 어저께도, 어저께도 문 닫았더라면서. 아유. 안되게 못 가. 산에 가야지, 산에. 그럼 조금 더 붓고. 저 어제 밤 12시에 거기 묘지에 바람 쐬러 왔다 왔어요 밤에? 네 거기 공동묘지에? 네 미쳤네 <웃음> 막새새새 하는 음, 소리가 나는거야 키스 소리 <웃음> 뭔소린하고 했는데 음. 멧돼지가 음. 그 묘지에 있더라고 음. 막뭐 먹고 있더라고 일단 음. 조금 더 내야 되겠다 멧돼지가 먹고 있어? 음. 진짜 멧돼지 봤어? 어 있어요 엄청 크던데? 와, 그래? 음. 비치니까 도망가도 응. 후레시에 붙이니까 도망가더라구요 이까도 좀더 넣어야 되겠어 됐어 이제 이렇게 붙이면 되는거야 이제 또 지울러졌어 둘러싸게 그때 판대기 아, 거기 아까? 대기 어디가 됐지? 갖고 와요? 응? 갖고 와? 응 한때기 깔고 <웃음> 다시 우리, 올리고 우리 집 부엌이 바닥에 기울러져가지고 기름이 한쪽으로 몰려 옛날 아 명절날이면 몇때비들 거기 포식하겠어 아아 아, 그러니까 에이, 음. 사람들 막 갖다줘가지고 에이. 음. 산에 놔두고 다 먹을 거 아니야 이거 음. 응. 먹고 살아봐 아, 덥네 네? 아, 건져내건전건전내 건전해. 건전건져내건져지막이지 음, 이제. 야이 네. 마지. 막 네. 끝끝다 했습니다 맛있게 먹을 일만 남았어요 소스를 좀 만들게요 매실 사과 식초 좀 새콤해야 돼 설탕 조금만 고춧가루 이게좀 짜면 은 물을 조금만 넣야돼수죠 됐어 장 완성. 이게 부추, 장떡을 된장 넣고 했어라. 이게 맛이 괜찮아요. 근데, 이 이게 이제, 뭐야, 아 부추에서 모자란 거 된장이 채워주고, 또 된장에서 모자란 부추가 채워준대요. 그래서, 어 향암 효과에 좋다 그러네요. 이렇게 해봤습니다. 오늘도 건강하시고, 감사합니다.